이번 영상에서는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조해석을 하는지 정말로 간단하게 파트부터 리절트 보기까지 총 12단계를 통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 이름은 캔틀리버로 짓고요. 3D의 디포모을 솔리드 익스트루션. 스케치를 하는데 먼저 단면적을 만들고요. 이거를 익스트루드를 해서 3차원 빔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머티리얼 지정인데 일반적인 스틸 재료인 엘라스틱 머티리얼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210기가 파스칼과 0.3 포화속 레이셔 섹션은 머티리얼 스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섹션 어 t 인을 하고 Assembly는 파트가 하나니까 파트 하나에 디펜던트 매 d e 로 선택을 하고 스텝은 Static 선택을 하고 n o n l i n e a 를 켰습니다. i 크 c r e m e n t 는 초기 속도만 한 0.1 타임스텝으로 조정을 했고 필드 e l 과히스 s 리 o r y o u t 은 d e f 로 놔뒀습니다. Boundary Condition은 빔 엣지를 Fix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 o 는 Constraint Force로 또빔 반대편에 어, 노드에 직접 n o d a 형태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시를 할 텐데요. 먼저 파트를 선택을 하고 어 글로벌 시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메시 사이즈를 조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엘러먼트 타입을 지정을 할 텐데 엘러먼트는 일반적인 스탠다드 3D 스트레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면로는 리니어의 인컴패터블 모드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메시가 되었죠? 제매시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잡서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으로 가서 모델을 선택을 하고 서밋을 눌러줍니다. 자, 가 보면 인풋 파일이 던져졌고 런이 되다 이제 계산이 완료가 됐죠. 리저트를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았고요. 디포 s 드 스케일을 조정하면. 과장되게 보거나 작게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한번 볼까요? 어, s 3 3이 텐사율과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볼수 있겠죠?